응? 과연 공양이 장난감에도 반응을 할 것인가? 이게 연기통이. 얘들아, 쌀이야. 뭐야? 어? 뭐야? <웃음> 잠이 들 것이다. 잠이 들 것이야. 우리가 더 좋아해. 소리난써소리난써소리난써소리난써 벌써... 벌써... 벌써... 벌써... 벌써... 벌써... 벌써... 벌 같아. 잡으려고 해. <웃음> 아, 잡았리아 어, 잡았다. 하리라. 잡리다하리리라 하리라. 하리라. 하리라. 하리라. 하리라. 하리라. 하리라. 하잡아리라아라하라하이라아라 월척이다 월척아 대머리 저 고이 어 빨리 빨리 더 빨리 더빠파이스트로 빠지면 어때? 봐서 단 빠진 단 도란 도란 도란 도란 도란 도란 도란 란 오, 보리진리 고리. 고리. 다시 왔다. 우와, 고리. 고 고리. 고리. 고 고리. 고리. 리 고리. 고리. 고리. 고리. 진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